작다 아이고 너무 작은데 어? 오 너무 많은데 좋았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공 녹동이 왔어요 고녹동이 2차 산란 시작되면서 아예 입질이 없었죠 막 한두 마리 나오고 처참했는데 이제는 2차 산란 시기가 끝났습니다 작은 녀석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장마가 한 2, 3일 전에 끝났고 하루하루 염도가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선장님께서 한쪽에만 낚시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자, 전형적인 흘린낚시 하시나봐요 8월 16일 사물입니다 날씨는 정말 오랜만에 맑고 간조가 13시 46분 만조가 7시 37분이네요 지금 끝뜰물 정도 되나본데 어. 대부분 날물입니다 오선 내내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첫 포인트 에 금방 오시네요 많이 잡으십쇼. 라인을 너무 굵게 갖고 왔나봐요. 제 있어서 갖고 오긴 했는데, 막 합사입니다. 구합 2호. 수심이 얕지 않아요. 오, 물론 엄청 빨리 가죠. 터뜨리네 체비 안쓰고 큰핀도를 써야되겠습니다 녹동는 응. 다른 액션 필요없고 질질 끄는건데 어, 오장줄에 걸리면 연일이 없죠 어, 25호 차비 없이 설 때문에 쭉 떠내려가거든요. 크지도 작지도 않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쳤 은데 300은되 겠다. 오호, 조식그 렇죠? 참... 자, 쳤 습니다. 수 있을 거 방식. 컴컴할 때보다 물이 좀 들가죠. 문어는 못 잡는다고 의심소지할 필요 없고 몇 마리 더잡았다고 무주랄 필요도 없습니다. 감도 못 느낄 수도 없어 미끌림 같아가지고. 처보자님이 오셔가지고 배에서 장원하시기도 하고 저정적인 운치 기산 낚시지 그러니까 문어는 릴링만 실력입니다. 릴링. 히트 왔어. 아 이거 한 터치 나와야지.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요? <웃음> 아 이거 참 독동을 잡아부렸어 이 야. <웃음> 아 손자님 이 조법이 완전히 제 스타일인데 액션 줄 필요도 없고 질질 끄는 게 애기 애기 패턴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아 물어만 나오면 딱 좋겠구만. 자 해가 떴습니다. 오 안지 안지 이런 식으로 개시를 하나. <웃음> 와 자, 바다의 청소자 그... <웃음> 지옥이 시작되죠. 여름 문어가 참 좋긴 한데 더위가 문제. 얘기만 하나 틀렸네? 돌에 걸렸었나보네? 자, 두 셋째. 너무 작은데. 어? 오, 장롱하데둘 수째. 괜찮네요. 엄청 작았는데? 어? 아, 얼음을 아직. 끊기도 조금조금하셔가지고. 밥먹을시간이니 아우 저도 앉아서 좀 해봐야 되겠어 저도 전동률 갖고 다니까 로아무는거예요아 응. <웃음> 걸렸네 아이고 여섯마리 아닐까요 혹시? 야, 애기 여섯 개걸려있다야 돼. <웃음> 응? 아, 해그물이네. 아, 기기 오, 오, 이야. <웃음> 그래도. <웃음> 날물포인트로 옮기신건지 조금 이동하셨습니다 어이쿠야 이거 어장 한가운데로 오셨네 이런데 캐스팅 절대 하면 안되고 내려야죠 우리 조금 가 7시 54분. 거의 8시인데? 지금까지는 두 마리, 두 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잡으셨다! 크다! 천천히, 천천히! 우와. 오, 이 커요, 커! 커. 아니, 아니, 아, 연질인가? 천천히! 아. <웃음> <웃음> 와, 계속. <웃음> 키로 한 <오>, 500짜리 떼졌는데. <웃음> <웃음> 어, <더워. 웃음> 아이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웃음> 자, 세 마리째. 야, 아이씨, 야, 도망갔어야 돼. <웃음> 야, 이지 어, 도망갔어야 세 마리째. 어. 오, 괜찮아. 어, 나이. 오, 나이. 좋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뭐. 오, 문호가 갈라고 하네? 수에 가면 엔진 끄신다고 뭐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아, 녹동에 오시면 다 그렇게 하세요. 히트! 와 갑자기 갑자기두 마리째. 아, 낚시 안할 거냐고요? 아. 아, 놀왔어 너무 하지 네요돌도내 껐어, 애기도 내 껐어. 워싱 뭐? 그런 뭐. 가봐야지. 오 괜찮아요 이거. 어. <웃음> 아, 이잖아요. 어. <웃음> <놀러> 왔냐고. 백이 <웃음> <웃음> <100머리> 왔다고. <웃음> 오 뭔데? 키로더. 아 이거. 야 그래도 사이즈는 계속 좋은 만 잡으시네. 선장님, 대분 다섯 마리 잡으셨죠? 네 마리? 크다. 아, 이거 크다. 아, 어, 이거 큰데? 에, 별로 안 크네. 아니 별로 안 커요. 예. 원래 대? 아니 아니. 오, 박는데? 괜찮아요? 어, 500 넘겠네요. 네, 500? 500? 예, 500. 햇볕을 안 쏘여야지 체력이 좀덜 빠지죠. 감기감겨감겨어딱 맞추시네 히트 히트 어. 박으면 큰거예요 박으면 어. 어. 어. 어. 어. 자 저는 리리 기어비가 5.6대 1인데 바닥에서 일단 띄우면 무조건 천천히 릴링합니다 기어비 낮은걸로 그래야지 안떨어져 물이 살아나니까 이 길이 살살 오죠 오! 킬로짜리다 800대 있다800와 이야 다 저런게 나옵니다 800짜리 아손맛 좋으셨겠는데 바닥이 자글자글하네 어, 천천히 천천히 오 이거 크다 천천히 천천히 이거 좋아 아나 잠깐만 이제 이래야 좀 보일이 없을보이 아침이라 아아 상대방 나왔다 나왔다 와 이야 엄마 우와 이야 자, 저런 게 나와야 됩니다, 저런 게. 어. 한 마리씩 꼭 나오네. 아, 딱 거들 때 되니까 여기서 나오구나 그렇죠. 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아, 꽝 치고 가는 거 봐, 낫지. 아, <웃음> 나한테 개놀림받을 뻔 했는데. 면방생 아 아, 아, 돼요. 뿡이 네. 히트. 이거 일주일 전에, 선장님 어제도 그 밴드에 찍은 사진 보니까 어제하고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아 지금 완전 뿌얗기여 저는 자체로 해결하고 있어요 응 나한테 서울도 오신 분들도 이차이 있냐 없냐를 먼저 물어봐요 그렇죠 차이 있어요 먼저 물어봐요 어제가 말복이었는데어 그러고 보니까 저 앞에 배는 소식이 없네 히트 이야 이거 기록갱신이다 비록갱신이야 이거 <웃음> 와꼭꼭 여기 회수할 때 되면 물이 적이네 물살이 세서 그런가 네, 허리 피시고 로드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렇지 <웃음> 어, 사이즈들이 다 괜찮아 이 사장님이 클것 같아 저봐 아, 600 저봐 아우 와. 한 여기 어요찍어자 부표. 자 채비 이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30호 두 개를 떼고 25호 두 개. 50호 오버할까요 저기. 틴스레 나온다고 하시니까 저는 틴 쓰레기는 없고 스케트를 돌면 조리가 좀만 있어도 둥둥 떠내려가니까 추를 바짝 올렸습니다 25호 두개 오우 야 끊어 봐아 씨야 빠져 아씨아씨 는데 완전히 어자 옷이 보니까 묵직합니다 어, 이번에도 드래기 풀려 크다. 야, 크다, 크다, 크다 큰 것만 잡으시네 야! 머물고 나왔어 야! 야! 야너야뭐 달라는 거야? 문어를? 어? 어? 아. 큰소리 빡빡 튀는거 우리가 아, 거 뭐, 달라는 거 같은데 아, 어? 네. 내가 낚시를 못 하지 않네 <웃음> 야, 아침에 대빨 나오고 있발포얘기한번 <웃음> 써볼까요? 물이 빨리 가네와 물이고 뭐고 진짜 말이 안나오네 이제 너무 덥다 와 바람이 너무 안부니까 이거 힘들어 한 10분 이동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달리는 바람 좀 맞으니까 좀 낫네요 물은 아이스박스에 그냥 넣습니다 엄청나게 가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부표 날리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빠릅니다. <웃음> 저기는 막 선장님이 막 짜증내시면서 <웃음> 저런 선사에 한 마리 잡았다 떨구면 <웃음>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웃음> <웃음> 자 소영호 선자님께서는 어, 친절하십니다 <웃음> 본격적인 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아 선장님, 이제 물 죽겠네요? 네? 이제 물 죽겠어요. 그럼 아까 거기 가셨던 그 포인트 또 가신 거예요? 선장님, 남... 근데 한쪽 라인만 충전하게 그렇게 하시네요? 배는 훨씬 더 많이 태우실 수 있으실 텐데. 아니요. 원래 8명 태우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완전히 내 만들어 오셨습니다. 다 들어오네 내만으로아 오랜만이다 <웃음> 뭐야 쓰레기인가? 왜이렇게 보고 문어다. 에이아래도 어, 면방생은 넘었으니까. 어?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어. <웃음> 어, 다, 이, 이거 3시간, 3시간 반 만에 낚었어요. 자, 오. 어. 박시다 아, 돌바 사이에 있네요. 와, 밑걸림인 줄 알았어? 돌 한번 살짝 잡았다가 강제로 땡겼습니다. 다섯 마리인데, 6월 달에 여수 갔을 때하고 사이즈가, 물론 지금 여수도 사이즈 좀 다르겠지만, 뭐, 어, 녹동 조항이 엄청나게 뭐 살아난다, 이건 아니더라도, 어, 조항이 없다, 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드실 만큼 정도는 잡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 더블 리트! 오, 와, 사이즈 좋아! 자, 마지막이라고 하시네요. 가슴맞습니다 <웃음> 또올 겁니다. 자, 마지막 클림이라고 하시니까 어, 저는 오늘 다섯 마리 했고 어, 장원하신 분이 여덟 마리, 뭐그 다음에 일곱 마리, 여섯 마리, 제가 다섯 마리, 뭐그 정도 되네요. 동에 조항이 살아난다 이건 아니고, 어,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오늘 키로 오바짜리도 봤으니까, 큰놈 두세 마리만 잡으면 작은 놈 20마리보다 훨씬 낫죠. 나름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네 마리가 연속으로 나오더니 중간에 완전히 그냥. 근데 작은 녀석이 방생 사이즈가 없어요. 대부분 다300 정도? 이상. 어, 평타는 한 500. 제 눈감량에는 그렇습니다. 작은 사이즈 많은 마리스보다 큰거한방놀이로 녹동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에 출항해가지고, 어, 7시간, 2시 반이면 8시간 반, 9시간 반이군요. 삐 소리 울리면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본 것만 3마리 떨구셨어요. <웃음>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선생님이신데, 꾸준히 밴드 활동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 여기 참 많이 도노비고 다니셨어요 급수시설은 없어요 양동이에 그 문어 어망은 있는데 물 푸는 게 이게 높이가 난간 높이가 높지 않아 가지고 물 푸시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렇게 큰 거는 잘안 나왔는데 말이 아예 안 돼. <웃음> <웃음> 와, 물종이. 이야, 막판 버저비터도 하시네. 어, 드랙은 안 풀리나요? 드랙은? 살살, 능겨라, 살살. 살살, 살살. 오, 더블이 2? <웃음> 저는 터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 아, 이거 뭐 딸려와? 어, 왜? 와, 상당히, <목소리> <덮는 것처럼>. 그렇죠. 부, <목소리> 부저가 세번 울리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그래야지 끝나는 거지. 아, 오늘 안 건지라 했더니 통발 하나 건지라 봅니다. <웃음> 네, 슬슬 딸려오는 거 보니까, 이거. 썩은 통발 같습니다. 아, 씨. <웃음> 들어있다 들어있어요? 아닌가? 잡아줘 우와 이야 쓰레기 청소만 했네 없어요 없어요 가윽이 빨리 <웃음> 오고 물었잖아 여기 한 세대만에 들어있으면 가기인 그러니까요 <웃음> 와. 오 아기도 울었어 자 사장님 있으시죠와저기 <웃음> 딸려오네 진짜 저 통발 끌어올리면 한마리 들어있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요 가 매너가 없어 <웃음> 오! 아우 통발이네 통발각이네 아이고야 저것때문에 배가 컸다 야와 <웃음> <웃음> <사장님이 웃음> <바로 힘이 웃음> <되더라고. 웃음> 거꾸로 돌었네 진짜 <웃음> 단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교. 아,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낮에는 바람 안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요. 고흥 녹동에 수영호와 함께 했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채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큰 핀돌에 하나에 애기 세 마리. 저는 면방수행은 없었어요. 와.